자, 여기서 백스윙이 길게 뻗어져서 꺾였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서 이렇게 팔꿈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쭉 이렇게 먼저 떨어져 줄 때까지 허리 네. 펴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기다려주고 네. 오른쪽 어깨 지금 계속 이렇게 앞으로 덤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까 맞을 때 제가 여기 이렇게 맞는다고 그랬었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공의 로고가 이렇게 돼있죠 네. 계속 이 부분을 맞추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들어와야지 공이 쭉 떠서 갈수 있는데 네.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 드라이버는 좀 떠서 가야지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럴 거면 이쪽. 이쪽을 이쪽 향해서 제가 들어와야 돼요 네. 애초에 들어오길 자체가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백스윙간 상태에서 오른팔 팔꿈치가 이렇게 내몸 앞으로 네. 여태까지는 이렇게 돌아서 앞으로 들어왔는데 네. 돌기 전에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몸이 돌기 전에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체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죠? 네. 일자가 아니라 틀어져 있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고쪽 안쪽으로 들어가죠? 네. 이렇게 쳐야지 공이 네. 뜨죠? 네 이거를 네. 여기서 어깨가 돌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내가 아무리 팔을 잘 뻗어서 공을 맞추려고 해도 네. 이렇게 낮게 왼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친 것처럼 네. 차이점은 딱하나예요내 네. 클럽이 던져지고 컨택이 될 때까지 옆으로 클럽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느냐 네.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여주느냐 네. 내가 조금만 더 여기서 버티고 있는 동안 얘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얘가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이 이 모양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공이 맞는 순간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래야지 옆에서 끌고 들어와서 공을 때리면서 이 동작이 되면 그때부터 하체 턴이 됐든 몸의 회전이 됐든 뭐든 다 해도 괜찮은데 지금 이 모양이 너무 일찍 잡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이 전부 다아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